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밀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롯데월드를 다녀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교복 입고 롯데월드를 다녀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복은 롯데월드 들어가기 전에 감성교복이라는 곳에서 2만원으로 빌렸고요. 금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증금은 인당, 현금 만원,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정말 다양한 교복들이 있더라고요. 피팅만 해도 기본 이용료 15,000원 지불해야 되고요. 오염시 비용 청구되고요. 꼭 저녁 8시 30분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하늘색 체크무늬로 선택했어요. 드디어 롯데월드 입성! 카카오페이 행사로 저는 26,500원에 종일권 구매했고요. 꼭 이벤트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회장문만 시작했어요. 너무 감성 돋아서 아, 좋더라고요. 를 사서 좀 꾸며 볼까 했는데 아좀 길에서 파는 머리띠는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남자 친구 발견! 폼라이드를 타러 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완전 신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직원분이 교복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드디어 출발! 우리 셋 너무 신났죠? 뭐 이정도는 껌이죠 여유있어요 <웃음> 후름라이더한테 까불었다가 소리 미친듯이 질렀습니다 심장이 어떠십니까? 도츠고거 도불 도불 도불은... 아, go! go! go! 이거 뿌려? 응. 그리고. 너는 그렇지. 네. 저, 저렇게 욕심을 낸다고 한다. 그녀는? 아, 이렇게? 저는 가방 들고 사진 좀, 좀 찍어봤어요. 매직아일랜드로 넘어와서 해성특급 안탈 수가 없었습니다. 해성특급을 혼자 타는 게 꿀잼인 거 아시죠? 매직아일랜드에서 안 찍을 수 없는 삼청사 사진도 찍고요. 개인 사진도 찍었습니다.